쉬가~ 열로 안아~ 피야피야피비피비피비 피! 비피비비비비비비가 오!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자, 비리비비비비비이비비비비비비비비이다비비비비비비비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7.2% 괜찮아요. 잖 나쁘지 않아.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거아 어차피 물리면 죽을 거. 대충 가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글라 주는 거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막이라스니 정말 고마워. 내가 캐리할게. 아, 설마 가장 오겠어요? 저 먹었네. 저거 뺏어 먹었데 정글을 왜 먹어? 얘를 먹으면 해결될 일인데? 그치? <웃음> 아 그냥 칼쟁이 먹으면 해결될 일인데 아 당해져도 되지 왜냐? 농축된 아주 맛있는 적하정로가 생기니까 집중 집중 집중이지 집중 퇳퇳퇳 제발! 나이스! 나이스! 와 센거봐! 나이스! 아 좋네! 아 <웃음> 진짜 죽을 뻔했는데? 자 아래쪽 갈게요 아래쪽 갈게요 나이제면 됐다! 어지즈가 <웃음> 어이구 피가 조금 남으셨구만 커팅 다시 했습니다 우리팀이 아주 잘버텨줘서 이길 수 있었구요 <웃음> 어지즈가 <주가>! 아유 <웃음> 어,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해 너무 잘해서 이거 아니 잘하면 안되는데 이렇게 잘해버리면 안되는데 아 이거 너무 잘해서 어떡할까? 허, 너무 잘해버렸는걸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자찍 <웃음> 됐다! 됐어요 그래도 같이 갔으니까 어 나쁘진 않았어 와 뒤에 엄청 세네? 아불파가 엄청 세구나자 피해줬습니다 자안 때리고 끝까지 남겨뒀다가 여 잡아주고 나이드! 아 좋다. 풀바가 좋네. 아저안 보이는데? 아, 아깝다 보이면 잡을 수 있었는데. 와뒷쓴거 봐! 아 아까워! 아 위에 다 뚫렸네. 이거 어떡하지? 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너무 잘한다 상대방 분들이. 와 이거 어떻게 안 된다. 아 승경 쓰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나왜 들어왔지 여기?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아안 돼. 이미 졌어. 상대팀이 너무 잘해. 아 진짜. 이거 내 잘못 아니야. 물 잘못이 아니야 이거. 이거 솔직히 상대팀이 너무 잘해요. 레쿠차 레쿠차 가야돼 레쿠차 가야돼 잠깐만 아니야 레쿠차 가야돼 와 이거 뭐야 나 어디갔어 딜이라도 열심히 하자 딜이라도 열심히 하자 딜이라도 열심히 해 딜이라도 죽으면 안돼 제발 살려주세요 한번만 일루와 여기서 싸우자 여기서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 아 진짜 치사하다 먹었어 먹었어 일루와 치킨 일루와 아못 먹었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앱소이가거든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좋아 물론 심지에 힘도 있습니다 어네가 먹었어? 이리로와리로와어뭐 이리 이리 까지? <웃음> 됐다 벌써 글레이시아 됐다 자 얼다바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팀이 더 잘하는데? 글레이시아에서 문제가 아닌데? 아, 데미지가 센지 아직 모르겠어 내가 넣는 데미지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어 레이지드라이 찍어 주도록 할게요 자골 들어가면 아주 좋게 상대방 기지가 사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 정글을 털어먹어볼까 아니 글래가 좋다고 해서 한번 해보고 있는데 원래 좀어려웠다고 생각은 했어 얘가 여기 뭔데이냐 아 뭐야 저거 카패잖아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뭐겠어어쎄아네 글래시야 나이스나 나이스. 됐습니다. 좋아요. 날씨는 거다 했어. 못한 거 하나도 없고, 아 좋아 좋아 우리 팀 잘해. 뭐야? 아니, 뮤가 좋네. 야 좋습니다. 와 대박. 나이즈. 어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우리 팀. 나이스아 역시 팀이 보장를 해줘야 좋구만. 자 피했습니다. 아야. 어 이게 어렵단 말이야. 아 우리 팀 너무 잘해요. 좋아요. 뭐야 뭐 방금 뭐야? 운딜이야? <웃음> 아, 어죽가 <죽어. 웃음> 멀리서 저격이나 받아라. 어또이 돌아버렸네. 이거 어떡할 까자 기다려. 두트리오 커팅 좋아요. 물론 내가 한건 아니지만. 아 재미있네. 아 괜찮네. <웃음> 아, 어죽가나이즈아 <죽어. 웃음> 보자 하는 애들이 있어야 돼 이거. 한 명이 날보자해 줘야 돼 이거. 저거 안해줘도 되는데, 넣으셔도 되는데, 아, 넣으셔도 되는데, 안, 나 지금 1 4버씨 했어. 충분히 내 역할을 한 거야. 블레이션 다루기 좀 어렵네. 쉽진 않네. 저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와, 진짜 어떻게 하지? 이거 <웃음> 실과... <실거>. 일로 <웃음> 와, 일로 와... 일로 와, 나 와, 일로 와, 나 와, 일로 와, 나로 와, 로 와, 나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 오호호호 오오 슉슉 나이스 좋아 됐어 됐어 야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죽지마 죽지마 이거 던지고 자 멀리서 카이팅 좋아요 잘하고 있어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어 제크하 하고 있어 프리즈드라이 야 됐다 대박이다 끝까지 집중해 아직 모르는 거야 여러분 나 잘했어 못하지 않았어 오오오오오 오오아하아까우지 오, 말고 집을 갈까 자 위쪽에 위쪽에 마인맨 갔어 위쪽에 마인맨 갔어 나이스 커팅 나이스 자 레쿠자 레쿠자 레쿠자 가야 돼저 아래 거 어차피 저거 못 막아 자 레쿠자 모입시다 여러분 모여야 돼요 우리 지금 위험해 이거 먹든가 해야 돼 그냥 먹자 먹자 그냥 먹자 하든가 말든가 그냥 무시하고 먹자 우리 그게 나을 것 같다 나이스 내가 먹었다 자 좋은 자 무시하고 꼴로 올게 꼴로 해야 돼 여러분 꼴로 해야 돼 그냥 꼴로 오는 게 나아 가어겠습니다 아, 뭐야! 아, 뭐야! 왜, mets... 어? 아, 면이 좋아요! 아, 보호막 있는 줄 알았어. 그래도 이겼네, 우리팀이 잘해서. 제가, 이이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안 네, 돼,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이러면 안 돼. 아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위에, 위에, 그래, 그래, 위에, 위에. 액션이 나오니까 위에. 아니,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위에, 위,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어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넣었다고요? 우리, 우리 이겼어 아! 이겼잖아 야 죄송합니다 35골 죄송합니다 딜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0만인데 야 무슨 바라그래도 딜량이 개판이네 어렵다 글래시 어렵다